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 드디어 궁금한 조커 씨의 게스트를 모시는 날입니다. 근데 일단 제 의상을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짠! 짠! 네, 이게 독일의 전통 의상인 던들이라는 의상이에요. 오늘 출연하시는 게스트분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웃음> 한국에서 대학원생, 방송인, 유튜버, 모델 등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독일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독일인 독한 새끼 플로리안 클라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컨트롤이죠? <웃음> 아,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어때요? 나는 한복, 생활한복 아, 생활한복이신거예요? 와 약간 아, 아, 아저씨 같지 않아? 요 어, 너무 멋있으세요? <웃음> <웃음> 진짜 약간 저희 약간 바뀌었는데 굉장히 아, 여기는 독일인, <웃음> 나는 한국인 오 마이 갓! 그래서 네. 아까는 이 전통 옷의 이름이 뭐였더라고요 던데 탈락, 나가세요 <웃음> 아 <웃음> 원조의 발.. 주인들. 주인들. 주인들. 얘 원조의 발음이..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입는 첫 번째 또 다른가요? 북부 지역은? 오. 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없어? 없어. <웃음> 좋은 푹도 알고 가네요. 아주 유익한 정보. <웃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앉아서 함께 앉아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고 싱! 우리 플로리안님.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한국 생 3년 한국 사로커냥영사만독일국 사람은 지만사마음속국진 한국 한국 사람은 한국 사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o 은한 r e 람은 한국 r 람은한 m 사 r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논산은 한국 논산 은 한국 논산은 한국 사람 논산? 국 사람은 한국 사 제 네, 그거는 사실 뭐 뽕이죠. <웃음> 네, 근데 논산에 실제로 다녔어요. 음 1년 동안 고안당을 다녔는데 음 예, 명예시민도 되버렸어요. 진짜요? 아, 네, 명예. <웃음> 그러면 <웃음> 명예시민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완전 작은 음. 어, 마을에 왔거든요. 예, 그. <웃음> 마을의 이름은 바이든 바이든? 바이든인데 남부 지역이 있어요 오 예,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웃음>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맥주 만드는 그 양조장 있잖아요. 아. 한 다섯 군데 있어요. 우와 엄청 많는, 많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있는 마을 막 무슨 인구가 2, 2천, 3천도 안 되는데 거기도 무슨 맥주 만드는 음, 회사가 있어요. 맥주의 고향에서 오셨네요. 어, 이 사람들이 다 맥주에 완전 만들... <웃음> 오 마이 갓!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플로리아 님을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게 간단한 안무가 있어요. 안무가 있어요? <웃음> 함께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조코 씨는 플로리아 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거 할 거거든요. <웃음> 좋았어요. <웃음> 플로리아, <웃음> 와우. <웃음> 플로리아 님. 와우. 플로리아 님. 렇게렇게 이렇게 양손을 올리시고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웃음> <눈 빨간색은 뭐예요? 웃음> 할수 네. 할 있다. 할수 아, 있어. <웃음> 하는 게 어디 있어? 해보겠습니다. 조코 씨는 플로리안 씨가 너무 너무 네, 궁금, 궁금해요. <웃음> <웃음> 궁금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제가 또 이제 체리 새끼거든요. 구독자 네. 체리새끼예요. 네. 그래서 체리새끼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베이비. 체리새끼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플로리안 씨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또 열심히 봤어요. 아, 그 중에서 네.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 라는 네. 질문에 양념치킨 때문이다. 라고 답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양념... 양념치킨. 매요다 네, 예, 양념치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양념치킨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웃음> 자제 핸드폰 어디가 찾 <웃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진심인지 <웃음> 얼마나 진심인지 아, 제가 아무래도 저기 음, 뭐라 해야 되지? 운동인이잖아요? 와 네,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번트팅해요 음, 음. 네, 나한테 추는 선물 너 어, 잘했어, 일주일 동안 버텼다 우주제 음, 때려먹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안 <웃음> 아, 믿어가지고 항상 같은 데에서 주문해요 이요형 나와도 돼요 충만치킨. 충만치킨. 오고 오제, 저 그치?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 충만치킨. 셀레들도 많이 먹지만, 근데 항상 같은데 거의. 오 그러네. 충만치킨. 충만치킨. 예. 완전히 빠졌어. <웃음> 와, 충만치킨이 그렇게 맛있어요? <웃음> 네. 그, 그 <웃음>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진짜 <웃음> 잘 몰라. 절대 PPL은 아니에요. 광고. 2017년 9월에 딱 이제 논산에 왔잖아요. 네네. 와 그다음 논산이기 위해 거기 사실 우리 학교 주변에 충만치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 되게 우연히 알게 되었던 브랜드인데 양념 치킨이 문제점과 음, 뭐냐이 문제점. 치킨이 뭐라 해야지 바삭해야 네, 맛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양념 치게 되면은 이 바삭함 그냥 조금 사라지는 거니까 음. 어, 잘하는 많이, 많이 없어요. 어. 근데 여기는 진짜 잘한다. 바삭한 거. 어, 진짜 바삭함이 살아 있어. <웃음> 어. 이거 진짜 여러분 빨리 메모하세요. 이거 반드시 가가지고 어, 양념 치킨 먹어봐야 되는 부분. 어. 또 양념치킨 만큼 진심인 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뭐였죠? 바로 김치였는데요 아, 김치? 제, 네 제가 또 봤어요 김치, 김치 팝콘? 김치 오, 팝콘이랑 네. 김치 음료수 응, 그거 네. 김치 음료수도 막 되게 맛있다고 하시면서 네. 드시더라고요 그렇 네. 김치 입맛 따시는 건가요? 네. <웃음> 김치에도 굉장히 진심이신 우리 네. 플로리아님인데 혹시 플로리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사실 음 김치 중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본이죠. 기본. 배추김치. 배추김치. 그게 가장 맛있는 거지.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예, 밥 위에 얹어서 마, 먹어도 오. <웃음> 국어도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쯤에서 갑자기 또 궁금한데 그 양념이 많은 <웃음> 궁금해요. 양념 치킨도 굉장히 진심이시고 네. 김치도 굉장히 진심이란 말이죠? 네. 이제 단이 앞으로 평생 먹을 것 중에 양념치킨이랑 김치만 먹을 수가 있다. 네. 아,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양념치킨? 양념치킨. 와, 아, 미안해요. 오 마이 갓. 실제로 나는 뭐지? <웃음> 2015년 한번 왔거든요, 한국 음. 네, 그때 이제 이 양념치킨 그정절를 알게 되었어요. 어, 2015년도에. 음, 잠깐 와 있었다가 다시 그게 돌아왔었잖아요. 제가. 예, 그때는 이제 한국 음식 못먹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음. 거기 뭐 예. 네가 사는데 한, 한식 식당도 없었고. 음.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한국 요리 책을 사 가지고 예, 인터넷으로 그 재료 같은 거 주문해서 집에서 요리했어요. 와거 아주 너무 게막 무슨 엄청 맛있데요 불고기... <웃음> 양념치킨 할수 있어요? 봤어요. 불고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웃음> 와, 진짜 저보다 <저거가> 나은데요? <웃음> 그래서 독일인 하면 또 맥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찐 독일인 플로리아님께서 추천하는 어떤 캔맥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캔맥주? 뭐가 있을까요? 캔맥주요? 아, <웃음> 니 <많이 웃음> 맥주 좀 갖다 주세요. <웃음> 오 마이 갓! <웃음> 저희가 파울라나 나는 색깔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알, 아, 알거든요. 특별히 준비한 맥주. 와 미친. <웃음> 레전드. 아 예능 아니고 그만. 일단은 독일 사람들 사실 캔 맥주 초구하다고 생각해. 어. 아무도 이게 캔에다가 담으면 맛이 살짝 변해. 아 그런가? 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독일 실치로 가면은. 그 동에다가수도꼭지를꽂아서 맛있는 게 제법이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할 수가 있는 어, 데가 많진 어, 않죠 음, 캔맥주 음. 제가 추천해드리는 브랜드 이거는 괜찮아서괜찮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야,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캔에다가 담고 마시는 게좀 고친 게좀 그렇다 예. 일단은 예, 꽃 품이 예, 빨리스가 있어 오!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꽃 품이 같이 가면. 가라앉아요? 가이앉아 가라. 네.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요 <웃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쳐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오. 나 무서워 무서워? <웃음> 오. 살짝 아, 천천히 여러분들, 오케이, 와. 자, 그럼 짠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 밀맥주 아무도이 밀맥주 이거는 Y S B. 네. 바이젠. 오, 오그 맛있네. 그거는 거품하고 액체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그러딱 아, 아. 입에 들어갔을 때이 비율이 맞아야 제, 제 맛이 거든요 그래서 따를 때 거품이 엄청나게 많니까 아. <웃음> 너무 심쿵 너무 은데비율이서 뒤올라서 음. 와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너무 기대. 진짜 와. 오거품 진짜 살아있어요. 어, 우와. <웃음> 와! 와.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따를 수가 있다고? 아니, 이거 진짜, 진짜. 한, 한 70대 30이어야 될 처음 줄 알아요. 얘 꽃품이 좀 강아 안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우와. 이거 진짜 봤을 때 그냥 거의 생맥 느낌인데? 우와 진짜 어떻게 한국 맥주 이제 맥주 만든 것도 약간 보면 되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운가? 아쉽다. 지금 하나도 안 사라지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 저는 그만큼 되는 건가요? 아, 예, 예. <웃음> 아이쁘지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약간 이 거품이 안 사라지는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있어? 너무 연관성 아리나? 포스트 하죠 포스트 포스 할때는 눈 맞춰서 좋아 역시 포스트 예짠 아오 쉣 아, 여기 나왔어요. <웃음> 이거 진짜 너무 오, 맛있어. 어, 삐빕 소리 나왔어요. 짠. <웃음> 아우, 쉣. <오, shit. 웃음> 아, 여기 나왔어요. <웃음> 이거 진짜 너무 어, 맛있어. 어, 삐빕 소리 나왔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실제로 해피바이트가 그렇게 막 적당히 만 마시면 은 혈액이 미쳤어. 몸에. 이거 뭔가... 진짜 일반 캔맥주 느낌이 하나도 아닌데요? 뭔가... 그렇지, 그렇지. 뭔가 달라 거품! 거품이 거품 미쳤어! 거품 미쳤어! 이거 진짜... 네. 가라의맛이 살짝 살지 않나요? 저 이제 큰일 네. 났어요. 뭔가 아, 이제 네. 맥주 마실 때마다... 아, 저기요, 나 아십니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진짜 우리 플로리아님 매력이... 아, 왜 그러세요? 왜요? 왜? 왜? <웃음> 매력이 왜 너무 많아. <웃음> 매력이 진짜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 아. 저는 뭔가 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되게 거침 없게 말씀하시고 솔직하게 되게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사이다 발언 이런 사이다. 것들을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고 싶은 사이다 발언이 있다면 무엇이 네. 있나요? 아나 지금 저기 무사트한테 그냥 받았거든요. 아 이게 <웃음> 좀 아. 보세요. 오오 진짜 상처가 없는. 엄청... 아. 방송 촬영이었는데 원래 각사사람 같은 거 그거 우리가 보면은 아, 재미있잖아 아허허허 맞아, 볼 때는 무슨 말는데다 연출이라고 생각했죠 음. 아무튼 방송일이니까 대부분 방송이을 하면은 다 연출이지만 네. 재미였어요 진짜 여섯 시간 우리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여섯 시간 동안 내가 훈련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나가를위에사 오는 병사들은 얼마나 <웃음> 개고생 <웃음> 하는지 아니게 <웃음> 되었고, 좀더 음. 훨씬 많이 정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지 문제는, 총부가, 어? 급식게 말이요. 음. 밥좀 제대로 주세요. 네. 음. 네,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애들 네. 아시겠어요? 예? 네? 음. 밥 좀, 어떻 뭐, 고기도 많이 주시고, 어? 안 그러면 근손 지나요. 아시겠어요? 아, 그렇게 많은 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도 느끼셨구나 진짜 인성도 굉장히 좋으신 우리 쏘리아님 <웃음> 진짜 영광의 상처도 이렇게 그러면 되게 감동적인 게 영광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 우리 조이노스 코리아와 함께 해주신 거네요? 해야지 <웃음> 진짜 아, 너무...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어? 와... 각자 힘든 뭐 부분은 있겠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난, 난, 난 저야말로 영관님. <웃음> 네. 그리고 우리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한국어 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웃음> 그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플로리아님께서는 한국에 오신지 3년차 맞으시죠? 네. 근데 이제 이제 9월 됐으니까. 아 거의 4년차 4년 아시겠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좀 적응이 안 됐던 거라던가 아니면 음. 여전히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음. 무엇이 있을지 음.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하, 그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요? 네, 네, 아, 네, 네. 변기가 없는데도 있죠? 아직까지. 변기가 없다. <웃음> 아 구세시. 앉아서 하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됐는데. <웃음> 아, 그런 게 있겠다. <웃음> 와 이거 진짜 없어, 나 생각하지 음, 못한 너무 중요적이야 오마이갓! 나 구세지 네, 많이 지금 많이 바꿨죠? 네, 예. 음. <웃음> 그런 경험나 거였고 음. 또뭐있지 아, 지 그런 거 있어요 뭐야? 지금 가끔은 한국 사람들은 쉬는 걸 모르는 거 쉬는 걸 모른다고요? 쉬는 거. 아, 쉬는 거 너무 열심히 뭔가 말한다? 어, 나를 들고, 한다? 어? 너, 나 나를 무슨 A.S. 센터 좀여기요 어, 막, 막, 밤에 늦게 막 전화도 하고, 음. 그리고 막 주말에 뭐, 뭐, 일도 시키고. 음. 아, 좀 쉬세요! 음. 어? 오버시 아니에요, 우리가. 어. 아니, 일은 급할 수도 있지. 그쵸. 근데 만약에 그거 네 가지를 못 낸다면, 뭐, 치료가 갑자기 명, 몇, 몇말 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급한 거. 어, 본인 죽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럼 일을 할때좀여유적으로 여유있게 힘들 때는 좀 쉬고 음. 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오기 때문에 <웃음>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다장관적으로 상관절이... 음. 아시겠어요 한국 오고 나서 좀이 늙은 사람이 늙은 속도가 있잖아요 늙는 좀, 속도 좀 눌려줬어요 아 음, 왜요? 뭐, 뭐 왜요? 왜요?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물 때문에? 어. 아, 김치 때문이다 김치 <웃음> <웃음> 아, 훨씬 건강하게 음, 먹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아, 궁금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플로리안 님이 일단 개인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음. 한국어로 다 진행을 하시고 네, 네. 어, 좋아요 음. 그리고 어떤 힘들어요. 채널에 가셔도 다 한국어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모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냥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 한국인스러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소주에는 오돌뼈랑 닭발이지 약간 이런 것도 언급하시고 이건 진짜 사실 한국인이 아니면 모르는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한국인스러우신 분이잖아요 천쟁의 한국 사람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 이런 찐한국인스러움을우플플리아아님께서한국어 공부하는 데있어서 빨리 느는 팁을 우리 외국인학생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게 빨리빨리로 해결이 안서한 꾸준함이 답이다 꾸준함이 답이다 서한 <웃음> 비법은 좀 아, 비싼데 음. <웃음> <웃음> 어어에서한에서한국궁금한데 <수일까? 너무> <웃음> <웃음> 궁금해요. <웃음> 제가 이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 네. 지내고 있는데 예,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네. 그냥 나도 지쳐, <웃음> 지친 그렇죠. 거지 누워서 누워있으면 그냥 난 뭐해 유튜브 봐 근데 그냥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머 음 좋아하는 캐릭터 음뭐 이런, 이런 영상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소리를 내면서 따라해요 그건 말투 자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어. 연습이 또 필요하고 맞아, 맞아. 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더 훨씬 뭐라 해야지 You would sound like a Korean 음 뭔가 음. 그런 높낮이나 이런 억양? 이런 것들도 딱 따라하면 더 한국인스러워지는 게 아, 있는 아,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냥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진짜 피곤하고 막 지치는 상황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닌 섀도우 스피킹가 하면서 블라블라. 따라 불러면서 어, 갑자기 잠이 아, 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플로리아님께서 생각하시는 <웃음> <웃음> 아, 정신 잘이시죠? <자리세요>, 앞으로. <웃음> 플로리아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맞다. 꿈이 있다면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될것 같아요. 그런 <웃음> 것들을 한번 공유해주신다면 속상하지 마세요. 오. 독살하지 마세요. 복상하지 너무 힘... 마세요. 아, 이게 너무 힘들어. 나나 음. 아니에 수료생인데 저기 아직까지 그논 논문 논문 음. 아 대학원생.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음. 번째 목표가 그 논문을 논문 공부하지. 십... 또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어 한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 독일은 좀어떻냐 음. <웃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아 성격이 좀 딱딱가고 차갑고 노잼이라는 그런 선입견 이 있잖아요 음. 그걸 깨고 싶어 이게 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은 제내 컨텐츠를 보면서 웃어주고 싶어요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어 음. 한국에서 진짜 가장 재미있는 독일인으로 독일인. 기억에 남고 싶어요 그 근데 어. 아이가 와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시그니처 질문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오야. 율동이 좀 <웃음> 있기 때문에 <웃음> 아까 기억하시죠? 아 궁금해요. 네. 네. 음. 조코 씨는 플로리아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말이 너무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잘하신다 이제. 아, 아유, 예. 최고 최고. 이제 MC 필요 없어요. 제가.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최고 없어요. 최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뭐였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말이 아, 궁금해요. 너무 <웃음> 아니 MC 아, 필요 없. 한 <웃음> 아, 아, <웃음>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 뭐 한국 단어도 괜찮고 좋아하는 문장도 괜찮아요 자이 단어는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모를 거니요 뭐지? 제가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테스 <웃음> 어, <웃음> 떨리는데요? <웃음> 다원 다원? 다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쓴우리말인가 피디님 아직 원은 아, 이제 <웃음> 동사로 생각하시고 하시 동사 모두 원한다? 어 모두 원한 근데 뭐여 원해? 너오 마이 갓! 내가 오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같아오어 되게 이쁜 음 오감도 예쁘고 그건 단어거든요 오오 음, 그, 난 순우리말 최근에 방송을 찍으면서 이제 순우리말 전체성이 되게 좀 많이 되었는데 음그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 다원 되게 좋아요 오 네. 근데 순우리말 요즘 사람도 잘안 쓰잖아요 그죠 많이 모르고 중 음.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네. 아, 그리고 특히 조등들은 예를 막아 무슨 수임 말도 많이 쓰고, 그쵸? 무슨 신조어도 만들고, 아 커지 말고, 적당히 좀 쓰지고, 사실 우리 아, 우리 말좀 음, 사용하자. 다원, 음, 너무 아. 좋은데요? 음, 아, 그리고 순우리 뭐말 빼고 뭐라테는말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놈> 뭐라까요? 근데 아이가 아마도 그도 되게 <웃음> 좋아요 이게 담백해왜 좋아요? 왜 좋아요? 담백해요? <웃음> 어,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독일에서는 그 뭐지 사투리 수인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아 좀더 뭐라 그래 구수 구수하다? 구수, 구수하다 그런 거더 뭐 이런 단어 사용하는 거 되게 어, 시, 뭐 부르니까 feeling like connected 음 그런 아이, 느낌이 든다 친밀감? 오네 친밀감이 든다 좋은데 응. claro. 아이가? 그러면 저희가 제가 궁금한 게 아직도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아우. 질문을 어, 왜 아웃? 아, <웃음> <하도록. 아우. 웃음> 질문을 하도록 하,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리아 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수감스? 소감스? 소감 <웃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같지 아, 나는 아, 오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웃음> 수다하는 게 되게 좋아해 오, 어, 맞아요. 아을 정리하는 시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사실 그 보는 사람들 대거 대로한번 외국인 그렇죠. 학생들이 많죠? 어, 그 한국을 배우는 거 힘든 수도 있지만 그, 그,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교과서 다 버리고. <웃음>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 걸 찾아보세요. 있을 음. 거 아니에요. 평상시 게임 좋아하시면은 그건 게임 방송하는 애들을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음. 게임 리스도다 상관없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나의 언어 시련이 올라갈 거예요. 음. 근데 또 좋은 방법은 그냥 그거 보면서 스크류 아, 네. 내면서 하는 게또 좋아요. <웃음> 음. 아, 정수였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들 기대합시다 <웃음> 기대합시다 카노 아이가. 오늘도 궁금한 조코씨의 궁금증 해소, 해소. <웃음> 조이업 코리아 코리아 <웃음> <웃음> 바이